안녕하세요 궁돌아재 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다나와 게시판을 쭉 보다가 이슈가 되는 일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요게 뭐냐면 그 탑싱크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27인치 그 퀀텀닷 디스플레이 적용이 된 모니터인데 요게 출시는 한 2019년 9월 정도에 출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 유튜브에 이런 식으로 좀 리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네 나쁘네 뭐 이런 게 있네 뭐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리뷰가 있었는데 뭐 요거 이제 보다가 보니까 좀 재밌는 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무슨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마 요 관련해서는 나중에라도 좀 크게 이슈가 될 거는 같기는 해요 요 분이 지금 이 제품에 대해서 실제 구매를 하고 사용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그이 모니터가 실제 컨턴닷 제품이 아닌 것 같다 라고 이제 좀 의문을 제기하셨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뭐 이쪽 탑싱크 쪽에서는 뭐 이렇게 뭐 대답을 쭉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제가 내용을 이렇게 좀 봤어요 보니까 이분이 이 업계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관련 업계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하신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좀뭐 전문적인 용어도 많이 아시고 뭐 실제 기술도 뭐 많이 아시는 분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업체에서 좀 상담 뭐 이렇게 게시판 댓글로 얘기를 하다가 자기 대응이 좀잘안 되니까 방문하면 뭐 엔지니어가 설명을 해드리겠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분은 계속 색조연율이 문제가 아니고 이 제품이 실제 퀀텀닷 필름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를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또 보면 뭐 특허 얘기 또 하고 있어요 뭐특허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전화하지 말라고는 했는데 앞에서는 결국 전화로 뭐 확인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계속 뭐 이렇게 뭐 실제 모니터 듀얼로 테스트 해봤을 때도 뭐 색감이 안 나오고 뭐 문제가 좀 많다 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래서 뭐 이것도 지금 뭐색 재현력 계속 지금 이 모니터가 패널이 컨텀답 그그니까 패널에 퀀턴다 필름이 들어가 있냐 아니냐를 계속 물어보고 계신데 지금 이것도 계속 그렇게 답하고 있죠 그래서 이분이 좀열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뭐 이렇게 쭉 했는데 열 받으셔서 원래는 이거 한번 분해를 해 보실 생각이셨나 봐요 근데 이게 렇 분해를 하셨어요 보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아 이게 이미지가 확대는 잘안 되는데 이렇게 분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요거 지금 보시면 요거 뒷판이고요 요게 아마 뭐, 뒷패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분해를 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보시면 지금 이게 도광판, 프리즘 1, 프리즘 2, 디퓨저거든요. 근데 원래 퀀텀다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퀀텀다시 뭐냐면, 일반 LCD 패널에 요게 퀀텀 필름이라는 어떤 층이 들어가서, 이제, 이, 이 디스플레이의 뭐, 화질이라든지 어떤, 뭐, 색 재현력이라든지 뭔가를 개선시키는 뭔가의 필름이에요. 저도 정확하게는 이게 뭔지는 잘 모르고 제가 디스플레이 쪽 전공을 한게 아니어서 뭐, 전문적인 지식은 없어요. 근데 하여튼, 일반 LCD에 이런 퀀턴다 필름을 삽입을 해서 이제, 그, 된게퀀턴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제품에도 분명히 지금 앞에 컨턴닷 도트에서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뭐 재현력도 높고 그래서 뭐 컨턴닷 뭐뭐 이런 게 있고 컨턴닷을 했다고 하고 유튜브에 이제 다른 분그 유튜브 리뷰들도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다 나와 있고요. 근데 이 사진에서는 컨턴닷 필름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광고를 했는데 없는거죠. 결국은 그래서 막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쭉 얘기를 이렇게 보시면 그냥 퀀텀닷 모니터는 무조건 패널이 있어야 되는거예요뭐색재연율이 높던 낮던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이 제품을 퀀텀닷이라는 용어를 써서 하기 때문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게 맞는것 같긴해요. 근데 또이 이 업체는 딴소리 하고 있어요. 뭐 특허 보여주는데 이게 특허도 보면 저도 제가 저 제가 다니는 회사에 1년에 한 건에서 한두건 정도 특허를 내거든요 근데 이게 특허가 뭐냐면 내가 이러이러한 기술이 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도용하지 못하게 보호해줘 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특허권자나 발명인이나 특허번호를 숨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거를 공개해야지 이거는 어이 업체의 기술이 되는 거고요 이 업체에서 갖고 있는 고유한 권한인 거거든요 이거 숨길 필요 전혀 없는데 이거 왜 숨기는지도 모르겠어요 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특허가 있으니까 어 그럼 특허번호 자기가 검색을 해보겠다고 <웃음> 예 이거 공개문헌인데 이거 뭐 중국도 가는 중국어도 하시나봐요 중국 예. 기술분석가능가지권버를 알려달래요 아 이거 참 아니, 또, 딴소리 하고 있고요 뭐, 이, 뭐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쭉, 뭐 쭉, 이렇게 되고요 이제, 지금 이게 20번째 페이지 창인데, 이제 뒤에, 이제 앞에 가보면, 이제, 어, 뭐 이제 성지글이라고, 지금 막 성지술래 왔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업체가, 그래도 중저가 모니터로는 꽤잘 만드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 이번 사태가 어떻게 끝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제가 인터넷 게시글 본 걸로는 그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 아마 그 업체 입장을 뭐 한번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뭐 유튜브 리뷰도 제가 그래서 요번 기회에 몇 개를 봤거든요 근데 뭐 그냥 쓸만한 이 가격대에 콘텀닷 필름이 들어있고 꽤 쓸만한 거다 그러니까 유튜브 리뷰어 들도 이게 콘텀닷 필름이 들어가 있는 걸로 다 알고 있는 것같더라고요뭐뭐 뭐 지금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다들 그래서 아 그냥 제 개인적인 느낌은 뭐 이런 제품들이 나왔을 때 그냥 출시 초기에 너무 뭐 가성비가 뛰어나니 뭐 무조건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실제 좀 리뷰도 좀 많이 보고 한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지났을 때 그래도 보는 게 구매를 하시거나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이렇게 보니까 이게 댓글 보는 재미도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댓글 보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이게 또 한동안, 뭐 이렇게 봤어요. 뭐, 뭐 이렇게 댓글 놀이 하면서 뭐 하는 거죠. 근데 하여튼 업체에서도 좀 명확하게 해명을 해서, 뭐 이분, 이분에게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서로 좀 납득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모, 이, 제, 이 회사 모니터를 옛날에 한번 써봤는데, 뭐 가격 성비로는 좀뭐 갑오브 갑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